안녕하세요 여러분, 힘의 길입니다. 오늘은 등파... 등... <웃음> 등 운동을 할 거예요. 노말하게. 행복 운동을 위해서 노말하게 가도록 하겠습니다. 레플다운할 거고요. 아, 이건 뭐 국룰이죠, 레플다운그 아, 다음에 이제 멀티암을 이용해서 시티드 로우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. 그 다음에 이제 바벨 벤트오버 로우를 해줍니다. 다시 레플다운으로 와서 어, 좀 좁게 잡고 어, 손 뒤집어 잡아가지고 레플다운을한번더 어, 해줄 거고요. 하고 마무리로 데드리프트를 합니다 아 데드리프트로 마무리가 아니라 데드리프트가 끝난 다음에 케이블 풀다운을 마지막으로 해줘요 여기까지 마무리로 등도 좀 많이 늘려주고 한번 전체적으로 좀 이렇게 다듬어 준다는 느낌으로 너무 막여 웨이트를 많이 실거나 너무 디테일하게 하지 않고 그냥 편안하게 편안하게 마무리 해준다는 느낌으로 풀다운까지 해서 오늘 등 운동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비가 와서 그런가 정신이 없네 가시자 오늘은 운동이 너무 잘 됐어요 오늘은 좀 행복 운동했네요 진짜로 여러분 제주도는 뭐 남쪽이라 뭐 따뜻하다 이런 얘기 있죠? 다, 다 구라예요 네. 겁나 추워요 저희 보일러 안키고 참고 참다가 이제 오늘부터 보일러 키고 잘 거예요 너무 너무 추워 비도 오고 어, 너무 춥습니다 재난경보 왔어요 제주도 그 산간지역 대설주의고 다행히 눈은 여기는 안오고 비만 계속 오는데 확실히 훨씬 춥네요 따뜻하게 따뜻하게 하고 잘되그 수면 양말 신고 주무시고 원래 오늘 5일장 <웃음> 운동 재끼고 오일장 갈라 그랬거든요. 운동 재끼고 오일장 갈라 그랬는데 아 이거 아닌 것 같고 해서 운동 했는데 운동도 잘 되고 아, 좋습니다. 뭐 요즘에 이것저것 말이 많죠. 뭐 유튜브에 뭐 운동에 관련돼서도 말이 많고 뭐 이것저것 뭐사건 사건 사고 뭐 이슈 이런 것도 많은데 그런 거 너무 의식하지 마시고 끌려다니지 마시고 자기 할 것만 하시면 돼요. 저도 저할 것만 합니다. 어 저는 내일 어깨, 어깨 팟 운동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어 오늘 하루 마무리 잘 하시고요. 수요일이죠? 여러분들이 영상을 보실 때쯤에 이제 수요일이 지나가고 있을 텐데 목, 금, 이틀만 더 운동하면 또 주말에 오니까 어, 남은 이틀 화이팅 하시고요. 저는 또 내일 또 운동 시간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